사박깥다 잘하는데. 여기 저기 있잖아. 진짜 그래 그쵸. 토끼 얼마씩이에요? 저는 어, 이제 아버지 엄마가 죽은 놈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4월 20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의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그 시세는 그 당일 그 경락에 따라서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다른 날, 아,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다른 날 시세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비육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습니다. 네, 아주 보기 힘든 어종인데 홍감팽이 보이죠?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어, 그 생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옥돔은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학꽁치는 여전히 가격이 좀 음, 있는 편입니다. 요새 좀 민어들이 조금 심심치 않게 어,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 이제 전어인데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좀 큼지막한 그런 떡전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금태는 가격 괜찮은데 연어필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음, 그리고 달구이 같은 경우는 생선가스 같은 거 아니면 전부 쳐 먹어도 맛있고요 문이 오징어인데 엄청 큽니다 이거 가격도 꽤 가죠 그리고 이제 성게 손대 이제 부캐도 거는 좀 가격이 좀 비싸요 음, 그리고 이제 문치가자미, 그리고 이제 돌가자미, 놀래미가 이제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어가 있고요. 이제 큼지막한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수조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쑥이미, 요거는 이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흑점줄 전갱이 좀 큼지막한 것들은 보통 3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요거 이제 그등 지느러미 보면은 가시들이 이렇게 투명한 가시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거 찔리면은 많이 아픕니다. 요 우럭 자연산인데 엄청 크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보건데 엄청 커요. 한 2.5kg 정도 되는 크기예요. 돌돔, 돌돔이 이제 뭐 산란기 시즌이잖아요. 그기도 하고, 이제 물량도 많아서 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감성돔도 마찬가지예요. 네, 돌문어는 항상 비슷비슷한 가격입니다. 네 다음 시사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이제 연원대 가격이 이제 25,000원. 아, 이거는 이제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대삼치는 한 13,000원, 14,000원 이 정도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가자미는 좀 가격이 좀 요새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제 크기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다르고요. 요건 제주강원대 좀 사이즈가 작은... 음, 그런 광원비에요. 그래서 저렴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 농원대 요거 3kg 짜리는 한 2만원. 그리고 3kg 미만 된 것들은 한 18,000원 요 정도 선 됐습니다. 그리고 흑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 1.5kg 정도에서 한 2kg 정도 되는 것들은 가격이 3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참돔은 지난주랑 가격 어,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구요. 한 천원 정도 차이, 한요 정도 나고 광어도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돔 음. 요새 한 보통 한 3만 5천원에서 4만원 조금 더 좋은 상태 좋은 것도 한 5만원 선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능성어 요새 능성어 가격이 좀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왕자발이도 참 예전에 저 저렴하게 먹었었는데 가격이 한번 올라간 거는 잘 쉽게 내려오지를 않네요 네, 감성돔은 어느정도 알이 차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거 감안하시고 이제 한번 횟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주강어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어하고 이제 가숭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어, 조금 내려왔어요 어. 근데 이제 숭어들 이제 물숭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건 조금 잘 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백골뱅이 이제 여전히 나와 있고요아 그리고 단새우가 엄청 비싸요 네. 단새우가 정말 비싼데요 다음 이제 C6 오복상 해로 왔구요 이제 물이 탁해서 좀잘 안보이는데 여기 밑에 이제 완도강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별로 가격이 한 2천원 정도 차이가 나구요 그리고 이제 참돔 요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습니다. 대왕자발이 요거 한 1kg 초중반 요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광어 자연산이 오늘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어, 물량이 많이 나와서 가격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 몇 킬로 네? 이게? 1kg 만화다리? 네. 1kg 몇킬로에요 치즈 좀 덮어요. 근데 삽박 갖다 잘하는. 여기 저 그자 가보라고. 어떤 게 보인다? 아무래도 빵 봐. 동인 빵이야 동인 빵. 요즘 이렇게 산란기 첫인 생선들이 많으니까 뭐 광어도 그렇고 감성돔도 그렇고 돌돔도 그렇고 이렇게 알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어,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네, 특별하게 가격변화는 뭐 없습니다 뭐그 보통 이제 완도광어 제주광어 그 다음에 어, 참돔 농어 이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횟감들이 잖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가격변 없이 거의 공산품처럼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은 이제 지하에 있는 서울수산 화로보관장으로 왔고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에도 구입 가능한 곳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경매장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 대신에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돌돔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고등어가 있는데 요건 예약제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벤자리가 이번 뭐 금토에 좀 크기가 좋은 게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류 같은 건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엉클마린이 있거든요. 여기는 당일 판매 시세가 카카오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오고요. 네이버 스토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주문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숙성한 그 필렛도 판매를 하고요. 뭐 일반 택배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소매점 쪽에 오면 이게 손질할 수 있거든요. 손질 실력은 점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이렇게 제가 촬영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 오랜만에 대게가좀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킹크랩은 계속해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킹크랩 시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물량이 거의 없다는 라게 보이죠. 빨간색 테두리 안에.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오늘 최고가가 11만 5천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도 계속 이번주 물량이 좀 없었다가 이제 오늘 이제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많이 들어와서 가격은 조금 다소 높은 편이었어요 좀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꽃게는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꽃게 얼마씩이에요? 꽃게? 이거 이거 사진 원. 럼 1802만원 어! 가져가! 3만원 싼거요 개마리만 <웃음> 올려놔 어? 개마리 네. 어. 와, 사라 사람을... 아, 그 것도 없어.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와, 이세 마리 다르 어, 지1 0 0 4.4 사지나 만육처럼 가져가. 3 4마리 나갔지. 사나가세요하나사2만원 <목소리가> 어어, 그럼, 그럼. 그럼. 만세 이게, 이게 중짜예요얼마짜리요 이제 소매점 쪽인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자, 믿음수산에는 밴드 운영을 합니다. 여기 당일 판매 시세 올라오니까 이제 밴드에서 매일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긴 낮에 방문해서도 구입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단 재고 여부는 꼭 문의하고 가시고요. 뭐 택배 같은 것도 다 되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신시월드로 왔습니다. 오늘 대게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도 이제 밴드가 있으니까 여기 밴드에서 당일 판매 시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낮에 방문해도 구입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재고 여부는 꼭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택배, 뭐 고속버스 택배, 퀵, 짐, 뭐 이런 거다 돼요. 그리고 수산물, 대전, 제로페이 상품권 사용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게 오늘 출근이 있어가지고 핑크랩은 미리 예약해야 되 그쵸 거의 레드네 사나갈 수도 없 너무 귀한네 <목소리> 일자지는정이 아들아, 이게... 어... 이일지지정이는데마가 넣은 1 0매 3절 지는 2만0 0 0원정도고 그리고 아절 지, 1절 지는 3만 1천원 정도, 3만 2천원 정도요1 1 지금 28,000원 만 정도였구나. 1 1전 지, 네... 1 지... 네... 11세전 지... 네...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이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 영업시간은 경매장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보통 아침 9시경이 되면 문은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전복시세는 한꺼번에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복 11미짜리는 여기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왕호록 조개인데 사이즈가 좋아요. 저건 이제 크기에 따라 좀 가격이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소락 가격은 다소 조금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쭈꾸미는 예, 이제 선호하는 그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는좀 작은 사이즈가 조금 더 비싼 거로 보이시죠. 이제 낙지도 이제 가격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피조개, 피조개는 가격이 참 널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굴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격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꼴뚜기나 실, 치우건 전부 다 횟감으로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더더 가격은 뭐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새 멍게가 저렴하죠? 계속해서 저렇게 한 봉에 만원이니까요 네, 다음은 소위수산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획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짝에아가면 15,000원 보시면 돼요. 획감자는 다나가버렸습니 대구 세 마리 아가면 31,000원까지 내려왔고요고늘 얘는 죽은 거예요. 이거 한 마리가 지금 35,000원 1.3%짜리. 정어리가 오늘 처음 나왔네요 15마리 들어있고요. 한짝에 지금 18,000원 들어 아버지가 주중료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마리에만오천원꼴 요거는 더큰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리에 2만원 꼴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하루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 살아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6마리 같은 경우 한 짝에 2만 오천원 6마리도 2만 오천원 7호 마리 한 3개 정도예요 요거 한 짝에 지금 6만 오천원 요거 이제 420g 되는 거열마리 사이즈 이런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짝에 12만원 얘보다 예. 크면 이제 450g 되는 사이즈인데 요런거는 지금 한 마리가 15만원 한 마리가 한짝에, 한 짝이에요 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7만 5천원 아, 그렇죠? 8마리가 5kg 요런거는 이제 100g 되는 사이즈 요거 한 짝에 지금 22만원 그리고 이제 요거는 1000g 짜리 뭐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짝에 지금 21만원까지 올라왔구요 반대로 이제 네마리가 5kg 요거 한 짝에 지금 20만원 여보다크면 이제 세 마리가 5kg인데 지금 오히려 이게 제일 저렴해요. 요세 마리 5kg는 한장에지 아무거나 심심하여한 마리가 제일 큰거 2,200g짜리 물한 마리가 지금 7만 원대다보시다음은 네, C7번 대원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삼치가 있는데 삼치는 이렇게 초록빛 나면서 이제 기지 않는 거. 이제 빳빳한 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소통발은 15만원. 15만원? 15만 원. 거의 고정다가요 네. 어제는 또안 들어왔는데. 그래, 너무 좋다. 살았어. 저 인망도 비싼데, 쓰레기 같은 것도. 네. 대안은 짝으로 100마리짜리는 30. 네. 3,000원 그러니까 벌이. 3,000원 네. 벌이. 난마리는 4,000원 벌이. 보통 음. 당일바리는킬로에서 4만원. 키로에서 4만원. 얘는 뭐 3만원 정도면 좋지 않나요? 사채는 그냥? 지 많이 있잖아 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C14번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준치 큰 제막한 준치가 좀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면수 네, 요거 이제 크기가 큰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그 구이로 아주 어 맛이 좋은 이제 불볼락이 있습니다. 저거 정말 맛있어요. 어 대구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어이 광어가 요즘 철은 아니고요. 어 요즘 이렇게 산란기라서 좀 많이 잡혀 연안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광어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맛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연산 광어 같은 경우는 잘 보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그 대신에 뭐 양식 광어 같은 경우는 양식이다 보니까 는 사지사철 이렇게 특별한 그런 큰 변화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양식 광어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또 저렴한 건또 워낙 자연산 광어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